2019년 할로윈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물론 밸브가 이도한 바는 아닐거예요 10월 1일에 할로윈이 켜지면서 밸브도 놀랐을거고 가능한 한 빠르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구의 할로윈 연성을 켜두고 그 다음에 발빠르게 닥달해가면서 팀포 할로윈 이벤트를 준비해서 킨거 같은데 <웃음> 그 증거가 작년까지만 해도 할로윈이 시작되면서 공식 사이트에 글은 게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것도 없이 바로 할로윈 이벤트를 시작해, 시작시켰네요. 밸브도 엄청 급하게 급했나봐요 이미 시작된 할로윈을 도중에 끌 수도 없고 말이죠. 사실 재탕이라 작년과 크게 다를 것은 없고 이야기 에 힘드신 게 있으면 작년 할로윈 번역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키자마자 보이는 컨트롤커입니다 110피를 다 모으시면 이 계약에 성공하실 수 있고 이렇게 무작위로 할로윈 옷을 주는 할로윈 묶음을 줍니다. 미션을 깨시면 기본적으로 별을 하나 주고 이는 나중에 더 많은 계약을 깨는 데에 필요로 합니다. 추가점의 계약을 깨물어서 한 계약에서 별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미션은 크럼킨으로 킬을 하는 것과 호박폭탄으로 킬을 하라는 것인데 크럼킨은 적을 죽일 때 나오는 호박을 먹고 치명타를 이용하여 적을 죽이는 것이고 호박폭탄은 맵에 존재하는 호박을 이용해 적을 터뜨려 죽이는 것입니다. 이제 볼 폴더는 보스입니다. 보스 폴더에는 각 맵마다 존재하는 보스들이 나오며 해당 버스들을 죽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며 메라지모스와 모노킬러스의 경우 전투가 중지되므로 깨기가 더욱 쉽습니다. 커뮤니티 맵폴더는 커뮤니티에서 나온 맵인 만큼 조건이 다양하고 맵마다의 추가점이 다르지만 핵심이 되는 단어들만 해석해드릴 테니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할로에는 금조된 것만큼 표시해둔 이세가지 맵을 제외하곤 전부 추가점 조건이 같습니다. 크리호박을 먹고 잡는 것과 배치된 호박풍탄으로 잡는 겁니다. 참고로 새루 추가된 맵에서는 호박부터 대신에 티엔드가 나옵니다. 나머지 세 가지 맵도 별로 크게 다른 것은 없고 맵에서 요구하는 적들의 장기나 영혼들을 상납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마지막은 공심의 유입니다. 하베스트에서는 똑같이 크리어박을 얻는 것과 귀신에 의해 겁먹은 적을 잡는 것이 조건입니다. 하베스트에서는 시민참기 귀신을 만나볼 수 있어서 적들이 겁에 질렸을 때 죽이면 됩니다. 맨 매너에선 점령지를 점령하거나 방어하는 것이 추가점이며 밀림 무기로 수레를 넘기는 것이 조건입니다. 아이어덕트에선 루트아일랜드에서 탈출, 연옥에서 적 잡기가 있는데 각 모노큘러스가 순간이동을 한 상태에서 나오는 포탈에 들어가는 것이 루트아일랜드입 그을때 나오는 커탈에 들어가는 것이 연옥입니다. 헬타워에선 카트를 다 밀고 나면 나오는 지옥에서 적을 죽이는 것이 첫 추가점 시간이 지나면 뒤쪽에 다리가 생기는데 그곳을 올라가는 것이 둘째 추가점입니다. 카니발 오브 카니지에선 범퍼카를 탄 상태로 아군을 살리는 것이 첫 추가점 적을 쳐서 낭떠러지로 추락사시키는 것이 둘째 추가점입니다. 그럼 할로윈에서만 쓸수 있는 기괴한 창신구들과 할로윈에서만 즐길 수 있는 재미를 좀 일찍 즐기시기 바라며 전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할로윈 되세요. 샌디, 베스였습니다